아 이거 혼자 하다가 이러니까 어색한데? 여기 앉으면 되나요? 아.. 아.. 네.. 뭐부터.. <웃음> 뭐부터 하면 됩니까? 제가 네, 질문을 드고 타장님은 답변해주시면 됩니다. 아 바로 들어가요? 알겠습니다. 네,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Don't think, just do! 한국 타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 인사 말고 자기소개요. 아 자기소개야. 아, 처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올해로 30살이 된 94년생 한국 타잔이라고 하고요. 4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일상 속의 크고 작은 도전들을 해오면서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이 동기부여를 드리고 있고요. 네, 현재는 직장인이고. 어, 퇴근 후에 예, 이러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신다고 어떤 도전을 하십니까? 뭐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죽기 전에 3대500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뭐말 그대로입니다 정말 죽기 전에 3대500 내가 한번 달성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사실은 원래 목표가 3대400을 우선 달성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3대400 뭔가 임팩트도 없고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남자답게 막 화끈하게 3대500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 갑자기 3대 500을 달성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? 어, 뭐 이유가 있습니까? 뭐 남자라면 살면서 한 번쯤은 3대 500 달성하고 싶은 게그 남자의 마음 아니겠어요? 어, 제가 정말 한 평생을 멸치로 살아왔어요. 제가 입대하기 전에 신검을 받았는데 그때 키가 183에 체중 60kg가 나와서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상급을 받았거든요. 정말 20년 넘게 나무가지로 살아왔고 힘도 굉장히 약했어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강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고 지금 타사님 3대 중량 사실 지금 중량은 안 재봐서 모르겠지만 1년 전에 쟀을 때 제가 300이 조금 안 됐어요. 그리고 최근에 또 바프 찍느라고 다이어트하고 그래서 아마 큰뭐 변화는 없지 않을까. 3대 300이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? 그쵸. 300. 3대 300이면. 예뭐 어쩌시게요, PD님. 예? 헬스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? 그냥 헬스를 시작한 거는 4년 정도 됐다. 네, 확실히 4년 됐습니다. 4년이요? 네. 4년인데 3대 300이신 거예요 아, 왜요? 아, 왜 혼을 내세요? 그래서 지금 3대 500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? 예? 사실 이 헬스에 발을 들인지는 정말 4년이면 꽤된 건데, 그동안 참 몸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게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쉽고, 한번 점프업 하는 그런 계기가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. 몸이 좋아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 너무나 당연하게도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한 기간이 정말 많이 없어요. 아, 좀 뭔가 꽂혔을때 2, 3개월씩 하다가 한번 쉬게 되면 막 6개월, 1년씩 쉬고, 제가 이제 처음 취직을 했을 때좀환경 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려서 정말 회사 다니는 1년 동안 운동을 아예 안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금방 원상복구되고 하여튼 이제 첫 번째로는 어 운동을 꾸준히 한 기간이 너무 짧았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느 정도의 몸이 되어야겠다 혹은 어느 정도 중량을 좀 달성을 해야겠다 는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혹시 상체중이세요네 어떻게 아셨어요? 아니 오늘, 왜, 아니 오늘 개, 왜 계속 뼈를 때리세요? 예? <웃음> 갑자기 운동 유튜버의 길을 걸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신경의 변화 같은 게 있으셨나 봐요? 음, 운동 유튜버라기보다는 저는 도전 유튜버 여전히 도전 유튜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유튜브의 첫 시작기에 도전이었고 또 계속해서 도전을 해나가고 싶고 그게 정말 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제가 일상 속의 작은 도전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소재가 없어져 가지고 어느 생각부터 정말 그 도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막 막 일부러 쥐어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진정으로 즐기질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컨텐츠를 위한 컨텐츠 그냥 업로드를 하기 위한 컨텐츠 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채널도 좀 정체되고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작년 한해 그래도 운동을 꽤 꾸준히 했어요 회사 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 삶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사람도 굉장히 밝아지고 진취적인 에너지도 많이 얻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되 이번에는 좀 운동을 중심에 두기로 했고 지금까지는 보시면 다 도전이 한달 기준이잖아요 장기 프로젝트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로 이를 수 없을 것만 같은 높은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해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좀 달려가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보자.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제가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운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헬스 유튜브 형님들 많지 않습니까? 그분들께 뭐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또 연락을 취해서 레슨도 한번 받아보고 조언도 얻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.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하락세인데 네, 괜찮으시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청문회인가요? 네? <웃음>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PD님이랑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. 어! 제가 이제 작년 한 해를 리뷰하면서 이렇게 추이를 살펴봤는데 예, 구독자가 1200명이 줄었더라고요. 제가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만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서 구독자 수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고요. 이제 제대로 좀 집중해서 예, 한 길만 좀 파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이제 타장님이랑 함께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타장님이 성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몰래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. 선물? 뭐, 뭐? <웃음> 불안한데? 뭔데요? 뭐야? 이게 <웃음> 와와 언더아모 진짜로 대박인데? 와 언더아모를 실제로 처음 만져봐요. 저는 오! 동기부여 확된다, 확 온다 진짜. 야 이거 저기 벽에 딱 걸어두고 제가 매일 매일 한 번씩 절을 한번 드리고 이거 운동해야겠는데요? 오 감사합니다. 완전 동기부여 확됐어요 지금. 진짜 삼대0 0 달성하는 날 이거 같이 입는 걸로. 아 감동적이네요. 감사합니다. 잘 이거는 제가 꼭 성공하겠습니다, 여러분. 네 여러분, 어, 저한테도 새로운 시작이 될것 같고 굉장히 좀 도전적인 한 해가 될것 같아요. 어 그럼 저희 이제 다음은 삼대 측정부터 먼저 하는 거죠? 네. 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한번 외치고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Don't think just do. 와, 저 이거 한번 입어 봐도 돼요, 언더아머? 와, 팔면서 한 번도 입어 본 적이 없는데 3500. 어, 아, 느낌이 다르네. 진짜 너무 말랐다. 와, 장난 이 아니다. 진짜 꼭 성공하고 싶다. Come on.